들렁쭈렁안에안심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 어색하니까 에, 어색한 복장이죠 뭐가 잘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슛도 입고 나왔습니다 오물은4 0 1 끌고 마이크를 타러 갑니다 지금 어디가냐면 뜬금없이 런조 교육하도록 갑니다 아딱 오랜만에 오토 크로스용 헬멧 쓰고 왔더니 충절음이 <웃음> 장난이 아니네요 좋아 좋아 이런 시끄러운거 좋아 여러분 은 올해 뭐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목표를 이루시고 싶습니까? 어, 저는 오늘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서킷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올해 시즌 시작할 때해오프 교육을 한번 받고 공부에서 무릎을 긁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해오프 어, 교육을 받으면서 바이크의 전반에 대한 라이딩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라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고 작년부터 또 이렇게 하나둘 장비들을 준비했고 그 서킷에 들어가려면 원피스 다음에 롱글레브 이런 코치가 척추볼도 출판에 척추 보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페이스 헬멧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나하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게 화렙잖아 <웃음> 나이 가죠 중고 네, 샀습니다 이거 바이크 색깔하고 안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하고 색깔이나 이런 거 일절 안 맞는데 조금 잘 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색깔과 잘 어울리는 슈트를 한번퀴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자주 잡다 야되니까 제가 징크스가 있죠 레인저 계획 갈때한 번도 안 넘어진 적이 없어요 2종 레인저계육마다나다 슬기 됐거든 웃긴 게 심지어 마지막 슬기 했던게 6개월쯤 전인데 그때 다친 여기 새끼손가락 인대가늘어났는데 아직 낫지도 않아 나이가 들어서 슬픈 것 중에 하나가 회복이 느린 거가 아니라 회복이 안 돼요 인생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걸요 <웃음> 그래서 30만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30만원이면 어떤 뭐 헬멧 하나 살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멋진 자켓 하나 살 수도 있는 돈이죠 그냥 하루 교육받고 없어지는 돈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받은 교육이 제 남은 바이크 인생에 평생 가는 기술이 돼돈 주고 기술 사오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사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헤오프 소프트웨어를 몸에 장착하러 갑니다. 오늘의 목표 안 넘어질 것두 번째, 좌우 브로시를 원활하게 할것 스스로 다짐하는 주의사항 오전부터 바로 무릎 꿇겠다고 안 해지 말것 차분하게 조심해서 교육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장까지 셀틀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들 이쪽 오셨네. 와, 교육장. 그 사이 또 많이 바뀌었네. 어, 좋다. 바이크도 많아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가 1단이 들어갔는데 응? 아, 아, 아, 아 뭐야.. <웃음> 이렇게 1단인데 안 나가 마이크가 아.. 이거 스로틀이 오케이 워밍업 할게요 아침에 AB조 나누는 일명 선발전 회사 A조 들어왔고 이제 은근 자존심 걸리거든 연습주행 좀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첫 주행부터 무릎이 긁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가 아직 안 나오는 거지 쭉금이몸 풀고 자 일단은 닿는 거에 치중 자저 코너에서 긁으면서 가볼게요 안되네 <웃음> 자 몸을 더 숙이고 아, 이쪽코너한번더 제대로 아직은 몸 자세가 아닌 것 같아 힘들어요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아 끝났네 아쉽다 재밌다 좌코너가 훨씬 쉽습니다 오전 내내 우코너만 하고 오후에 이제 좌코너 들어왔는데 좌코너가 훨씬 쉬워요 아무래도 핸들 잡은 스로틀 잡은 손 위치 때문에 좌코너가 좀더 쉽습니다 어, 울컥울컥하네 바이크가 바뀌었어 아, 잡혔다. 검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대고 네. 안으로 셔야돼요네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교육 받았습니다. 더 숙여야 되겠다. 더 숙여보자. 지금 내 많이 안 숙이는 것 같아. 더 앞으로 숙이고 상체를 빼보자. 이게 이런 헬멧은 안돼 안돼. 챙때에 앞이 가려서 안 보여. <웃음> 아 <웃음> 위험했다 위험했다 방금 뒤질 뻔했네 무릎이 걸렸어 네. 감사합니다 아네 네, 감사합니다 무릎이 여기가 다 가려고 산거니까 괜찮아 연습용으로 샀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몸을 더 많이 숙였어야 돼요. 기름탱크에 거의 붙이듯이 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거의 못 붙이고 섰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앞에 챙이 이만큼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걸 본다고 자꾸 몸을 세운 거지. 코스 익히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건 중급 때 했던 코스 연습하는 거죠. 워밍입니다. 레인저 총급 코스에요. 응. 아, 시 빠르다. 우리 조용단장님 겁나 빠르네. 재미있 n e 최대한 자광체를 최대한. 광를 더. 광 아, 이거 큰 느낌 이상하다. 어, 아니 가까워졌나? 바다이가 아니 가까워졌으면 좋 겠다. 뭔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 점점 땡크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모두 최대한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다 풀고 꼭 스트레칭 하시고 타는 감각 올려가지고 조심해서 시저노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쫄랭쫄랭 소리 아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주 금요일 7시에 또 만납시다. 지금까지 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 i a i n t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cey And I a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e g pleasure at of p a i n t uh.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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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he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m making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no,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Investing in my own Gonna take shots if I miss a l t forget it I'll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that's in it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o r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an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F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o m e antiseptic <laugh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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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shit f a m 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no,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 l d t let me spend Everything that you see is something I invent And it's only a percent, I'm gonna t a k e shots If I miss, I'll forget it I'll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that's in it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or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ould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F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some antiseptic <laughs>